사장님, 여기 어디예요? 여의도 사장님, 번호가 있어요 헬로? 사장님,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네? 집에 안산이라면서요 차벌용 값도 없는데 집에 갈돈 있냐고요 돈 없어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요 뭐에2파 갚으라고 안할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요 돈 없어